북미에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아프리카를 선택한 이유와 함께 각오가 있다면 또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. 아, 어, 전 제가 음, 오랫동안 있었던 리그이기도 하고, 음, LCK. 조건이랑 상관없이 LCK로 돌아와서 음 좋은 성적으로 선수 생활 마무리 혹은 그냥 제가 기대하는 성적까지 그냥 최선의 노력을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아프리카랑가 제일 음, 제 목적이랑 부합이 잘 됐던 것 같고, 어, 제가 목표하는 거는 뭐, 당연히 프로로서 모든 경기 다 이기는 건데, 음,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까, 그래도, 시간이 지날, 수, 지나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, 목표입니다.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던 답변이었는데요. 아프리카는 캐스파컵에서 아직 운영이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캐스파컵 이후 아프리카 코치진과 선수들은 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가장 먼저 캐스파컵 준비 단계에서는 어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선수들이 느끼기에도 서로가 게임을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서버 때 많이 시도하지 못한 부분들을, 어,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캐스터컵 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많이 준비했었고, 어, 결국 대회에서는 아쉬운 모습 보여드리게 됐지만, 그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지고 문제점이 정랄하게 드러나면서 선수단 그리고 푸칭 스태프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그냥 넘겨선 안 되는지 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같이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성 아래에서 저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 계선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.